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형 기숙사의 이해와 장점 또는 재테크 수익성의 최고봉인 임대형 기숙사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막빌딩 등 건축에 관심을 가하신 분들치고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수익성과 사업성에 가장 좋은 임대형 규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대형 규소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등을 담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당사에서는 이런 수익형 건물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돈이 안되는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건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임대도 안되고 임대료도 적어서 돈이 안되는 건물로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과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은 하고 싶지만 공사비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망설이시거나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건축을 할수 있는 방법과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임대형 기숙사란 어떤 건물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관련법에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있고 주거용 건축물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는 크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이런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고시원, 업무시설에 속하는 오피스텔, 숙박시설에 속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등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이나 일부 전문가들도 이러한 용도가 헷갈릴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용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에게 속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이 등장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에 속하는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최근에 신설된 이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주택 라목의 기숙사를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분리하면서 새로 등장한 용도의 건축물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왜 임대형 기숙사가 수익성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임대형 기숙사는 지난 2021년 11월 국토부에서 공동기숙사라는 용도의 건물을 신설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숙사를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분리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는 학교나 공장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LH는 공공주택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이 임대형 규사를 운영하게 해줌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임대형 규사 용도를 신설하고 이 임대형 규사에 대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그 파격적인 규제 내용을 보면 우선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설면적당 200제곱미터 평택시의 경우라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한대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이 가구당 한대에 비해서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가 없으며 수익성이 좋다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보다도 월등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중주택이 3배층에 660제곱미터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등 면적이나 층수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 임대형 극사는 용적률과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층수나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수까지 늘릴 수가 있으니 수익성, 사업성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 번째로 임대형 규사를 직접 설계해보니 위에서 지적한 주차대수나 층수, 면적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고 같은 점이 있어서도 수익성, 사업성 등에서 좋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임대인역사에 관심을 가신 분들이 많아 이런 분들의 대지에 직접 설계를 해보니 일조권, 발코니 확장, 사업 승인 대상 여부 등에서도 다행스럽게 좋은 점이 많다는 더 것입니다. 즉, 일조권 조항을 보면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등이거나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20m폭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가 아니더라도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므로이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적어도 1m 이상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하나 다행스럽게도 본 조항에 따르면 기숙사는 제외되기 때문에 채광창이 있더라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만 이격되어도 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도 용적률 확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고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전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 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어야 하지만 이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극사를 30포 이상 건설하는 경우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일반 건물처럼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이런 임대인극사를 설계해보니 이상의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지 실감할 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이러한 수익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번째로는 어떤 용도 지역이나 땅의 크기가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대행휴사를 지을 적당한 위치로는 주로 이러한 시설의 이용이 많은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또는 독신 가구들일 것이므로 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또는 회사나 공장 밀집지역 근처에 있는 대지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지역에 있는 방치된 땅이나 날까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건물이 있는 위치가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적은 70평 이상의 대지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적어도 2 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설계를 해보니 최소한 70평 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할것 같고 용도지역도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용적률이 적어도 200% 이상이 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면 유리할 것 같으며 만약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일조권을 받는 대지라면 70평 정도의 대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임대행사사는 위치나 용도지역 그리고 면적에 따라 어디서나 건축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다가구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다중주택 고시원, 규사 등은 공동시설이나 세대별 주산문제등 건축기준과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 등은 임대형 규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수익형 건물 건축 방법에 대한 제안인데 그동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곧 시행될 임대형 규사 등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근생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비해서 훨씬 수익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 공실률이 높은 일반 상가나 사무실의 임대 상황 그리고 소형 가구와 독립세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등 상황으로도 이러한 수익형 건물은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기획력 부족과 최근 공사비 상승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은 여전히 많은 건축주들에게 이러한 건축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하는 데다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소문과 대출이자 상승 그리고 자금조달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건축하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의 온갖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쉽게 건축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으로 망설이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사에서는 공동사업 등 여러 건축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지조건분석 자금조달, 건축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방법도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형 규사란 어떤 건축물인가 또는 수익성, 사업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임대형 규사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형 규사란 어떤 건축물인가 두 번째로는 왜 임대형 규사가 수익성이 좋은 것인가 세번째로 임대형 규사를 직접 설계해보니 또 네번째로 어떤 용도지역과 그 땅의 크기가 좋을 것인가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이런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축 제한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속 진화하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식의 향상과 변화, 인구와 가족 구성원의 감소, 독립세의 증가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 주택의 형태가 계속 새로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주택의 크기나 면적도 계속 작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설명하는 공유주택 형태인 임대형 규사라는 새로운 주거형 건축물도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수익형 건물 하면 단순한 꼬마 빌딩 등 근생 건물이나 투룸이나 또는 쓰리룸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과 상가가 어우러진 상가주택 등만을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건축물이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고 또 나대지나 낡거나 수익성이 낮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사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업성 분석 등 기획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최근 상승한 공사비 등 건축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을 망설이는 분, 그리고 자기 사업이나 직장에 매여 시간이 부족하거나 각종 건축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들로 건축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당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단순히 어느 건축주의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익형 건물의 건축에 필수적인 사업성 분석, 설계 및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그러한 건축주와 당사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임대인 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값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